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젊은 직장인이 전세금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와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집을 짓겠다는 사람,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최근 이러한 건축주들의 경향이 많이 바뀌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로 5 60대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그것도 대부분은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런 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전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는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도 전세금에서부터 대출 금융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주가 된제 고객인 KC 사례를 담고왔같 순서로 이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인공 KC 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이 KC가 건물주가 되고자 한 동기 다음으로는 자금계획 네 번째로는 건축과정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 누구나 건물주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인공 KC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제 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축 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KC부부는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건축상담을 하려면 자신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과 구상하는 건물의 종류, 규모, 특성 등과 함께 특히 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아야 하고 자금계획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건축주와 설계자는 좋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점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 건물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런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이 KC가 건물주가 되고자 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KC 부부는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자금은 없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세를 사는 것은 재테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으로 7억원에 달하는 전세금과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택지개발지구에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살 필요가 없는 지금이 건물주가 될수 있는 기회이고 건물주가 되면 거주면에 있어서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대수입과 향후 건물 가격의 상승 등은 전세를 사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이 부부의 자금계획을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생각을 한 KC 부부는 저와 건축과정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에 대해서 다무과 같이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총비용은 대략적으로 다무과 같이 한번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층 건물로 어,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어, 상가로, 임대 상가로 해서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수 있고, 2층과 3층은, 2층과 3층은 임대주택으로서 3룸, 각각 4가구가 나오는데, 방이 3개짜리가 이 4가구가, 각층에 두, 두 가구씩 해서 4가구가 나오고, 4층과 다락과 옥상 정원은 주인 세대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총소요자금은 땅값과 설계감리비, 다음에 공사비 등 하면 약15 내지 1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KC 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어, 당시 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7억 원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5억 내지 6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어, 계획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분들이 보유한 자금 또는 또 어, 가족들로부터 2억 원까지는 또 이렇게 또 차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란 수익금을 한번 살펴보면, 1층 상가는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3개월 후에, 어, 임대가, 카페로 임대가 되는데 이때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 3층 가구는 가구당 2억 원씩 해서 네가구니까 8억원 정도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상가주택을 보면 이 주택으로 웬만한 지역 같으면 주택으로도 건축비는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 네. 건축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으로 5개월 동안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3월 중공을 목표로 그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설계와 공사하는 모든 과정을 설계자인 제게 의뢰함으로써 그러니까 PM 방식으로 진행하여 모든 건축과정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KC나 전업주부인 그의 아내 모두 설계와 건축과정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한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하고 건축에 대한 부실공사 등 여러 부정적인 소문들과 특히 계획대로 임대가 나가느냐 라는 것이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죠. 이는 KC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축주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이 건물이 다 완성된 후이 부분은 이런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과정이 즐거웠고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나 공사업체를 만나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고 특히 이런 점에서는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하면 건축을 잘 모르고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투잡을 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큰 염려 없이 더보기 에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문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층 주택의 경우 웬만한 지역이면 전세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건물도 완공될 즈음에 내 가구 모두 임대 계약을 할수 있었고 다만 1층 상가가 건물 완공 후 3개월 후에 카페가 입점함으로써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말미암아서 이루 KC 부부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으로 첫 번째로는 번듯한 건물을 가지는 건물주 같은 데다가 두 번째로는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사는 사층과 다락 그리고 중정과 옥상 정원이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 전세를 살고 있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특히 다락과 옥상 정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증간소음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준 것은 kc 부부에게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누구나 건물주가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생각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마친 후 되돌아보니 설계 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공사 과정에서는 처음 생각이나 설계 과정에서 생각한 것보다 계획이 달라지거나 또더 좋은 방향과 더 좋은 자재를 선택하고 싶은 욕심 등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이 약간 추가된 점 그리고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도 약간 지체되었는데 결국 설계나 공사 과정 모두 좀더 여유있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설계나 건축을 하는데 대하여는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특히 이와 같이 건물을 지어본 경험은 KC에게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건축 경험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인데 잘하면 언젠가 이러한 디벨로퍼, 직장사로 직업을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생활만 할 일이 아니라 잘하면 이러한 사업가로 변신해도 좋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이는 건물주가 되는 다른 어느 장점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KC의 사례를 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례는 비단 KC의 성공 사례이지만 이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위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직장인들이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런 건데 사실 이 케이시의 경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금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약간 특별한 경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심지어는 전세금으로도 건물주가 될수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생각에 따라 누구든지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제가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들 치고 모든 자금을 보유한 채 그러니까 은행대출이나 다른 금융을 활용하지 않는 건축주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물주의 외 건물주라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면 누구든지 건물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소개한 이 케이스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이 케이스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